이쁘면 그만이지 굳이 막 스펙이 중요한가? 그냥 사실 플래그십 다 고만고만하고 거기서 거기고 게임 돌아가고 다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1 기본형입니다. 이번 S21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리뷰할 이 S21 기본형과 S21 플러스 그리고 S21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가 출시가 됐고요. 오늘은 이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의 특장점과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은 엑시노스 2100을 탑재를 했고요. 6.2인치 FHD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색상은 팬텀 그레이, 팬텀 화이트,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 이렇게 네종류입니다 후면은 트리플 카메라고요 광각, 초광각, 스페이스 그레이 줌으로 이루어져 있고 램은 8GB, 용량은 256GB 이번에는 용량 확장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어졌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 고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는 169g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이 후면 디자인입니다 이 카메라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액세서리를 옆에서 이렇게 끼워놓은 듯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린다는 의견이 좀 많은데 글쎄요 저는 기존의 카메라 디자인들이 좀 뭔가 항상 다 똑같고 일관적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준 게 조금 더 신선하고 신제품을 샀다라는 기분을 줄것 같아서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뒷면 같은 게 경우는 글라스처럼 보이지만 글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S21 플러스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글라스 소재를 활용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S21 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상위 모델의 글라스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덜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삼성 로고 부분이 빛을 반사해봤을 때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더해주는 반면에 글라스틱 소재는 그냥 프린트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홈 버튼이 있고요 위쪽에는 스피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는 C타입 단자와 심카드 단자 그리고 또 스피커와 마이크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앞서 스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QHD를 지원하지 않고 FHD 120프레임만을 지원합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도 120Hz 주사율을 활용을 하려면 FHD로 이제 바꿔줬어야 었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좀 옵션을 없애버렸어요 분명히 120Hz 주사율보다 QHD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기존 모델처럼 QHD나 FHD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탑재를 당연히 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없으면안 됩니다 지금 또 마스크 의시대이기 때문에 필수죠? 자 그럼 이렇게 스펙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우선 만족감은 좀 높았습니다 이번 S21 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거리가 많았는데 우선 전작인 S20보다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 절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안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을 100만원으로 이용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플래그십 모델에서 플래그십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아닌 일반 모델을 사용하시는분들 플래그십 모델로 넘어올 때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막 무거운 작업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무거운 작업은 다 컴퓨터로 하고 뭐 해봐야 뭐 라이트룸으로 사진 편집하는 정도 굳이 막 엄청 높은 스펙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없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스플레이는 또 디스플레이대로 만족감을 주고 그립감이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컨텐츠 시청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할때 할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스러웠던게 저는 디자인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이 컬러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미 5-60%가 디자인에서 점수를 따서 갔고 컬러 자체도 지금 이 바이올렛 컬러가 실제로 보시면은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진이야 뭐 이미 너무 잘 나오죠? 사진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너무 좋고 영상도 이제 손떨림 방지도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걸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전면 카메라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스티빌라이징이 잘 된다는 느낌은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이로그를 하게 된다면 이 후면 카메라로 좀더 화질 좋게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KT 토커로서 이제 KT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고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KT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에서 이 갤럭시 S21을 구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2년 후 갤럭시 S21을 기변시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슈퍼체인지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갤럭시 케어팩이나 갤럭시 버즈 안심과 같은 다양한 혜택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4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사점이 많아지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갤럭시21 리뷰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